손님의 외에서 방송 촬영을 마치고 갑자기 또 카메라를 켜는데 아는 집인데 젠틀맨이라고 세진방 2호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제가 아는 형님 가게 거든요 그러니까 2호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만 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님 계시나 모르겠네 일단 계시나 안계시면 <웃음> 말고 나 실례합니다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어... 아 계시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 잠깐 들렸어요. 여기 촬영하더라고. 아 그러구나. 아 7분에서만 네. 아 여기다 촬영 싹. 네. 예. 네. 여 카메라 캐, 괜찮아요? 궤도? 아. 아 괜찮아요. <웃음> 아 그러면은 잠깐만. 마이크 좀차시고아 마이크. 좀어 급파 급파 급하, 급하, 급하게 와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막 통화하고 뭐 하느냐고. 아네네 네. 마이크가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많아요? 인사한다고요? 인사한다. 아 인사한다고요? 아 잠깐 여기 촬영한 거 아닌데? 아, 예, 일단 뭐. 네. 안녕하세요. 아예 일단 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아 형님 촬영한 게 아니고 마이크요 형님.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어 댑가이 뉘오 뉘오니. 오. 진짜 대박이에요. 오 많다. 오 이게 예. 찍어도 되는 거죠? 어 찍어도 돼. 오 아, 형님, 형님 얼굴 배로 잠깐 왔는데. 여기 오는데, 세진박 2호점이라고 해가지고. 아, 형님이 말씀하신다고?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고나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그럼 지나가도 몰랐었어? 몰랐었어? 오늘 그냥 잠깐 온 거야, 아니면. 다른 촬영이 있는데,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냥 들렸어요. 어떻게 어. 뭐. 근데 머리가 많이 길은 것 같은데, 지금? 뭐, 머리 잘라요? 머리 잘라야 될것 같은데? 머리가 모자에 다 삐져나는데, 지금? 아, 예, 예 그러죠. 뭐. <웃음> 그러면, 예, 그럼 잠깐만. 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니 근데 형님 미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예. 네. 우리 얼굴 보고 뽑잖아아 왜? 기모 선발 기준이 외모구나. 어, 일단은 얼굴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아 기술. 어. 우리 또 우리 매니저님이 또 네. 특별하게 또 기술을 잘 가르쳐줘가지고. 아니 매니저님은 기술보다는 외모가 더 뛰어나실 것 같은데. <웃음> 외모가 와.. 매니저님. 앞서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 안 씻어야지. 투명해서 <웃음> <웃음> 잘랐던 그런 스타일로? 그냥 깔끔하게? 조금만, 어. 조금만 다듬을게요. 어. 아이고. 이렇게 또 머리를 하게 되네요. 그러게. 얼떨결에. 네. <웃음> 누가 보면 짜놓고 하는 줄 알겠다 진짜 <웃음> 아. 보통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자르나 머리? 대중이 없어요 아 그래요? 기회 되면 요즘 바빠가지고 사... 예전에 탐식샤인 아! 바무이사이? 네 바무이사이 아, 베트남 거기? 네, 네, 네. 아, 아 그래? 네. 아고수도 머리 잘랐어? 그럼요 음. 한국 사람은 가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 로컬 명실 같은 맞아 맞아 거. 뭐 얼떨결에 오게 됐지만 뭐, 세진박 본점은 포미영에 있습니다 7군에 있고요 지금 이곳은 1군이고요 저도 오늘 알았네요 2호점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었는데 노른자 위치에 있는 곳까지는 몰랐어요 너무 관심이 없었네 죄송합니다 <웃음> 유튜브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게. 주변을 못 챙겨요 아유, 또 코로나 3년도 또 이겨냈고 우리 또 가게 전에 한번 불났었잖아 아네 알아요 어, 불난 것도 또 이겨내고 우리 또 젠틀맨 같이 또 이렇게 열심히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작년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성과 좀 거들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아, 알팡 형님도 만 구독자 넘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또 승진스님도. 아뭐 음. 어. 어, 승진이 또 우리 동동 동생이 우에 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 여기 여기서요? 어 우에 4층에서아또 아, 이렇게 되는구나. 형님 3호점아어3호점 지금 태국 파타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태국 파타야에서 이제 3호점이 네.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인테리어는 끝났고 직원들 이제 연습하고 있거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교육이 끝나면은 네. 그때 그때부터 이제, 이제 아는 지인들 위주로 한 번씩 이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아마 말일 정도야만 이제 오픈이 될까 할것 같아요 오픈. 이 아, 저도 태국 들어갈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어 그래? 그러면은 한번 잠깐만. 그러면은 개, 개 개점이 언제 언젠, 언제요 아마 다 다음 주 정도 될것 같고. 거 만약에 시간 되면은, 예, 네. 한번 같이 가볼까? 어, 저야 땡큐죠. 어, 저는 근데 태국 한 번도 안 가봐서 그거 잘 몰라요. 아 그래? 네. 형이랑 같이 가니까 뭐 크게. 아, 그러면 저야 땡큐죠. 저는 어.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어, 무서울 건 없어. 거기도 되게 안전해. 아, 이로서 컨텐츠가 확보 되느냐 안 되느냐 <웃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 사실 베트남도 처음 들어왔을 때. 어. 막무가내로 혼자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 지금 어, 지금이야 뭐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그치 <웃음> 혼자 다니니까 더 빨리 늘더라고요 태국도 마찬가지야 뭐 무서울 어... 거 없어 혼자 요즘에 여행 많이 가던데 태태, 뭐 태국 뭐 방콕 뭐 그, 이런데 그러게요 그 유명한 태국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진짜 응. 머리도 자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웃음> 두피 진단 두피 캘리 풀케어 받는 거예요? 응, 오늘 풀케어로 해줄게. 오! 이 <웃음> 두피가, 베트남에 있으면 두피가 좀안 좋거든, 땀들 많고. 네네네. 일단 진단 먼저 해줄게. 네. 이걸로 진단하는 거야? 응. 아, 이, 이, 아 응. 내시경 같은 거구나. 응. 개봉박도. 오, 아까 생각보다 깨끗한다, 그래죠 네. 오, 깨끗하다. 여기 피지도 지금 보이지? 아, 네, 피지 어, 보여요? 모근 쪽에. 네. 저 피지가 막혀있으면 머리가 나올 때 되게 네. 좀 얇게 나오거든. 네네. 그래도 모자 쓰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깨끗한 편이야. 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알레르기도 없고, 네. 염증도 빨간 것도 안 보이고, 네. 다만 이제 모자 쓰고 베트남이 땀이 많다 보니까 네. 기름기는 뭐 누구나 있는 거라 이건 막 지금 막세 가닥도 있고, 네 가닥도 네. 있고, 네. 있고 좀네 가닥, 다섯 가닥, 두 가닥. 네. 근데 우회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닥짜리가 더 많이 보여. 음, 그러니까 이쪽은 좀 약하다라는 거가 그렇지. 모발도 좀 얇게, 얇게 자라지. 자, 이제 한번 젠틀맨 케어를 받으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em học tiếng nào? Dạ một chút. Học tiếng h anh học tiếng v i ệ 안녕하다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다안녕하십니안녕하십니안 없어 응 um, 없어 없어 네 없어요 나 아, 오늘 여러가지로 힐링을 하네요 베트남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자꾸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손톱도 관리를 해준다는데 오빠컴깜만 괜해. 네, 오케 아. 네일 케어 받는 그런 케어 말하는 것 같은데. em bắt youtube m ắ t là không sao hả? y 아 a h bình thường con gái nôi không muốn quay. h 아 không sao không sao hả? b n h t h a y b i không thích quay. con gái nhiều bạn không thích quay o u t u b e không sao. Nhưng anh hiểu con gái người Việt Nam Dạ Suy nghĩ tốt Mắc cỡ Mắc cỡ Dạ Hiểu rồi Ở đây có khách nhiều không? Dạ, nhiều Tất cả người Hàn Quốc hả? Dạ, người Hàn Quốc ừ. Có người Trung Quốc Trung Quốc Dạ, Nhật Bản Nhật Bản Nhiều nhiều khách hàng ừ. Anh đến Việt Nam lâu chưa? Anh xuống ở tới ố năm rồi wow. Anh làm việc ở đây? p h ụ n m h ư n g à anh làm youtube bao lâu rồi youtube một năm một năm ừ. wow hai com hai com hai hai thăng bạ bắt đầu làm việc youtube à trước khi làm youtube anh làm công việc gì golf oh cái chữ áp p h h gì v y a h ok um ok à ở bên này không có không có 아내에 음. 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네요. 어, 이런 케어는 여성분들이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앙급! 앙급! 앙급! 저요! 아리바바! 자, 각질 제거합니다. 엔자 걱정. 자칫. 음. 쪽시우님 컴, <웃음> 쪽시우 폭파이, 시우네 <웃음> <웃음> ai, đã o n ô n g c ì đ â em muốn đi du lịch Hàn Quốc không? Dạ thích. t h í c em thích à. ăn kim chi. à kim chi à? tất cả người Việt Nam rất thích kim chi nhỉ? oh, xong <cười> oh, c h ú n n h để c bình thường làm cái này mấy tiếng h dạ. À, cái này ba mươi phút. của đấm xa một tiếng. anh thích món ăn Việt Nam không? thích. Anh <cười> uh, bún chả À bún chả à, Bún bò, hút t i ế u pho bò Phở Bún đậu mắm tôm À bún bò, m ú n tôm Ừ đúng rồi Anh ăn được À Hàn Quốc không biết ăn <cười> Đúng rồi Nhiều người không biết ăn Đúng rồi Tại vì người ta nói hôi ừ. Không thơm Nhưng mà anh ăn được Anh giỏi Giỏi hả? Dạ Anh <cười> không phải nói Hàn Quốc bốn mươi <cười> rồi bốn mươi tuổi chưa có người yêu ừ. không tin à, em không tin anh à? Dạ yeah. <cười> anh m i n a m mà chưa có người yêu à, anh m i n a m à? Về q u anh chắc chắn không còn người yêu nhưng mà bay thằng trước có người yêu ở Hà Nội Ồ. Oh. nhưng mà không bây giờ không có tại sao tại sao chia tay? Bởi ì Ở Hàn Quốc kết hôn t ứ tư Nhưng mà ở Việt Nam kết hôn nhanh nhanh Nhưng mà bây giờ t ứ tư, phải không? Dạ Kết uhm. uh, hôn nhanh nhanh là li hôn nhiều rồi Nè Miền Tây kết hôn nhanh nhanh À thế hả? Nè uhm. 18 tuổi ok rồi Ồ oh, anh hiểu rồi Dạ Anh biết rồi, anh biết rồi Bình thường 18 tuổi đến uh, 15 tuổi Dạ chưa <웃음> <웃음> 심심하지? không c làm biết con gái mắc cỡ <웃음> mắc cỡ hả dạ chào em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어, 잘 받았어? 네. 어, 너무 시원한데요? 아 어, 고마워. 어, 네. 누가 했지? 한 명이었나? 예, 누가 두, 두, 두 친구가 있어요, 아, 이두 친구. 예. 네. 우리 직원은 오픈멤버고, 우리 아. 직원은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인데, 그래도. 새로 들어왔다고요? 어, 새로 들어왔는데 다할줄 아는 직원. 엄청 잘하는데? 그렇지. 근데 네. 한 배운 거는 원래 좀할줄 아는데, 여기서 네.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교육을 받았거든. 아. 그래도 잘, 어려서 그런지 잘 하더라고. 너무 잘 받았어요. 어, 너무 시원해. 다행이다. 예, 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음. 뭐이 소주에요? 아 이거? 아 우리 이거 두피 케어 할때 염증 있지? 아... 염증하고 각질 트러블 생길 때 하는 우리 샴푸하고 이제 같이 쓰는 이제 특효약이거든 아 그럼 이걸로 아까 응좀 음, 시원하지? 예, 네, 되게 시원해요 염증 아, 치료 같은 거 각질 이런 거를 좀또 소독 같은 거 개념이 거죠 아 이것도 있어 우리 <웃음> <웃음> 보여주는 김에 또 네, 이거 뭐야? 아 어, 우리 이게 또 소년들 을 관리할 때 네. 네. 어, 무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 아 그래서 무좀 치료. 무좀 치료. 어. 혹시 뭐두 개를 네. 구매해서 가셔도 두 개만 쓰면은 치료가 완벽하게 다 돼. 아. 요거 두개에 십만 동. 두개에 십만 동. 어. 오, 한 오천 원 꼴이네요. 오천 원에 진짜 무좀 심한 사람들 다 치료가 되지. 오, 좋다. 너무, 너무 <웃음> 서비스가 진짜 너무. 아 진짜. 너무... 와 진짜. 직원분들도 감사합니다. <웃음> 아, 내가 감사합니다. 까머님. 까마니, 까머님. 또 봐요. 싸 o g o o 형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 예. 고생하고. 어, 우리 매니저, 매니저, 인사해야지. 너네. 너네, 네. 들어가, 가 <웃음>